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처음 본 물건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바로 참외잼입니다. 여러분 참외잼 들어보셨나요? 저는 요번에 처음 봤어요. 우리 보통 뭐 딸기잼, 사과잼, 복숭아잼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이 참외잼은 처음인데요. 이 참외잼은 어디서 에 만들었냐? 바로 브랜드 옐로우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음, 옐롱. 궁금하시죠? 여러분 참외하면은 어디가 가장 유명하세요? 바로 경북 서영주군이죠 이게 파 브랜드 옐롱이 경북 서영주군 월학면에 위치한 어, 참샘영농 조합법인에서 참외를 생산하고 뭐 유통하고 뭐 그런 거를 다 한대요 여러분 이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패키지가 진짜 노랑노랑한 게딱 참외 같은데요. 이게 바로 참외씨고 참외과육이잖아요. 패키지 너무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이런 패키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패키지 하나를 보고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사고, 사고 싶게끔 만드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음.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다섯 가지 종류의 참외 잼이 들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몽 참외 잼, 유자 참외 잼, 애플 로즈힙 참외 잼, 고구마 참외 잼, 얼그레이 참외 잼. 여러분 참외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와, 진짜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제가 이 참외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잼이래요. 어 씨, 과일까지 참외 껍질부터 씨, 과육까지 참외의 모든 것이 담긴 참외잼이라고 하는데요.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그 대신에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만들어서 맛있는 참외잼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말씀드렸듯이 자몽 참외잼, 얼그레이 참외잼, 유자 참외잼, 애플 로즈잎 참외잼, 공간 참외잼이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한번 궁금했거든요? 얼그레이 참외잼. 요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얼그레이가 들어간 잼 처음 봤는데, 어, 향도 그 얼그레이 향긋함과 참외 그 달달함이 같이 들어있어요. 한번 이거를 토스트에 빵에 발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참외잼. 음! 근데 참외잼. 저는 얼그레이랑 잘안 안 맞을 것 같았거든요? 음! 얼굴의 풍미가 되게 진하게 나고 그 다음에 참외과육이 씹혀가지고 그 조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음. 포카가 될까? 음. 참외가 씹히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다 음. 요렇게 아 얘는 고구마 냄새 확 난다 확나이렇게 떠서 요거를 크래커 위에 살포시 살포시 맛있겠죠? 딱 먹자마자 고구마의 향이 쫙 나고, 그 다음에 끝에는 참외 그 달달함이 딱 있어가지고, 은은하게 발면서 맛있어요. 음, 얼굴이랑 되게 다른 매력. 어, 이거 맛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약간 고구마의 그 묵직함이 살아있는 그런 찐 같아요. 음. 장몽 참외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컬러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몽이 와 와, 향기가 진짜 달달한 게 너무너무 좋다 음. 컬러 진짜 예쁘죠? 음. 음. 자몽의 상큼함과 그 참외의 달달한 같이 있어요 음. 음. 근데 과육이 씹히는 게 너무너무 맛있네 애플 로즈힙 차별잼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애플 로즈겠죠?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애플 로즈 허브겠죠? 허브. 이게 음. 빨간 게그 허브 같아 허브. 음? 얘는 그 입안에 퍼지는 그 애플 로즈힙의 향기가 너무 좋다. 딱 먹자마자 그 꽃향도 살짝 나면서 상콤하니 달달하군요. 괜찮아요. 음, 저는 얘는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제가 허브를 그렇게 좋아한 편이 아니라서. 근데 얘 맛있다. 음! 그 입안에 맴도는 향이 너무 좋네. 마지막, 유자 참외찜. 이 유자 참외찜은 유기농 유자 원액을 같이 넣었다고 해요. 아, 유자 향 장난 아니다. 유자 참외찜. 유기농 유자 원액이 들어가고 참외가 들어간 유자 참외찜. 음! 여러 유자, 유자 참외 먹을 때그 유자 향 있죠? 그게 입안에 싹 퍼져요. 음. 근데 이게. 참여가 들어갔다고 할 그런 맛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유자향이 좀 강하긴 하잖아 근데 얘 삼콤한 진짜 맛있어 음. 개인적으로 다섯가지 중에 저는 유자 참여점이 제일 맛있네요 순서를 매기자면 제 마음의 순위 1번 2번 3번 4번 5번 음. 제가 먹어보니까 음, 빵에 발라도 맛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크래커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그 다음에 그린 요거트랑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린 요거트랑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참외잼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매력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각각의 잼에 다과육이 씹혀가지고 씹는 맛도 있고 어 너무너무 괜찮네요 진짜 참외잼 솔직히 기대 안했거든 참외로 어떻게 잼을 만들었는데 되게 매력있어요 되게 진짜 오 맛있어, 맛있어. 특히, 유자랑 애플로즈 입은 그 안, 입, 뭐, 그 먹었을 때그입 안에 맴드는 향기가 너무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매력있는 것 같아요. 어. 아, 이게 경북 성주군에서 만든 역시, 역시 참외가 유명한 지역은 뭔가 달라도 달라. 응.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는 이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 무슨 호텔에서 조식 먹는 느낌도 나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칼로리도 설탕이 안 들어가서 좀 낫겠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린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게 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늘따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웃음>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은 이게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응.